안녕하세요. 유준성이에요. 또 정읍에 갔다 왔어요. 아빠가 씨 코로나 때문에 맨날 전화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. 음. 아 신세계백화점 이쁘네요.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저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며놓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. 떠나볼까요? 역시 정읍에 가는 버스는 아무도 없어요 몇명 없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이 버스여서 그런지 전용차로 타니까 엄청 빨랐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정신 나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도심을 좀 벗어나니까 이렇게 예쁜 구름들이 이 노을이 지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별거는 없지만요 이게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엄마가 또 맛있는 음식을 주네요 김장도 하고 또 얼마전에 제사여가지고 제사 음식이 많았어요 맛있어 아 맞아 오늘 그 뭐야 그 보름달 뜬다 그랬었어 뚫면 어 뚫면 어 만월 뜬다 그랬어 어.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전초밥집에 왔습니다 네뭐 여기 뭐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맛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제 입맛을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어, 아 보름달 우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데 이게. 우와, 분달. 핸드폰으로 안 담겨요. 이어서. 또더 많아? 또 엄마가 엄마가 또 탕수육을 해줬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,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<웃음> 보시는 것 같이 버스에 손님이 나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버스 아저씨한테 미안하더라구요 이게 시골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이게 시골은 다 논두렁 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풍경이 아주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는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올라오자마자 또 이렇게 또 고기를 구웠네요 아마 예, 치과 갔다 형들이랑 또 술먹었는 것 같아요 안녕. 우리 동네에 있는 시바견이에요 근데 주인이 사진 찍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그래도 우리 명물이니까 안녕. 한번 찍어봐야죠 귀염둥이 자식 네. 예.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상승돼 가지고 레벨이 네 9시부터 닫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그 김에 한번 홍대를 한번 돌아봤는데 영 홍대가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상권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 바글바글 차고 또 관광객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홍대 놀이터도 이렇게 다시 셧다운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 아저씨들 저기 보이시죠 아저씨들은 꼭저 앞에서 이렇게 노상으로 술을 까고 있더라고요 빨리 경찰한테 신고해 버려야지 이렇게 상상마당 사거리도 지금 아주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뭐 한신포차관뭐삼거리포차관다 셧다운 당하고 뭐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없어요 아주 썰렁합니다 녹음실에 왔습니다 제가 다시 또 솔로 앨범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한네 다섯 트랙 해가지고 내년 봄쯤에 지금 이걸 묶어서 미니로 낼지 아니면은 한 개씩 쏠지 아직 계획중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음악 많아요 드디어 맛시 갔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녹음했던 오디오 같은데 고장나버렸어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버렸어 사버렸는데 너무 비싸 돈이 돈이 아니야 너무 비싸요 <웃음> 뭐야 첫눈 온다고 호들갑 떨더니 비와 버리더니 첫눈이 온댔는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친구놈이 왔길래 또 와가지고 등촌동 샤브샤브 칼국수를 먹었어요 역시 등촌 샤브샤브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, 음 맛있어 또 먹고 싶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기우기 전화가가지고 또이기우기는또 술을 한잔 적셨습니다 이새끼는 집에 안가고 <웃음> 맨날 술만 <웃음> 먹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씨 너무 짜식 그리고 다음날 아, 예, 네, 또 사촌 형네 집 와가지고 이렇게 사촌 형네 집에서 형이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네, 조카도 보고 또 밥도 먹고 술도 먹었네요 아이, 술 너무 많이 먹었네요 요즘 시크만 먹어야지 네, 오랜만에 온다 네, 낙원 상가에 왔어요 이제 오디오 카드를 환상.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좀 케이블 같은 게좀 필요한 게좀 있어서 네, 오랜만에 온 낙원 상가에만 와봤습니다 환상. 다막아나버렸구만 출구를... 네, 나고상가도 출구를... 네, 다 통제를 해놨더라고요. 음, 코로나 무서워. 진짜... 스무 살때 아, 실용음악과 다녔을 때, 이 나고상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... 진짜.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다 사버리니까,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뭐... 딱 보시면은 뭐 이게 참뭐 조심자들이 갖고 놀기 좋은 악기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는 뭐 보기만 좋을 뿐이지 뭐 결국에는 안 쓰더라고요 <웃음>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장식품이지 뭐 굳이 사지는 않더라고요 네 장인은 장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낙원상가 온 김에 또 옆에 인사동도 한번 들려보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엄청 추웠어요. 비날 <웃음> 진게 <진짜> 추웠는데, <웃음> 인사동도 끝장나버렸네. 우와, 어, 좀 좋아. <웃음> 진짜 이게 관광객으로 꽉 찼던 오, 거리인데 인사동과. 이게 와, 망해버렸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 온 김에 뭐 이제 또 쉐익 쉐익 버거 또 먹어줬습니다. 쉐익 아, 쉐익 버거 맛있어요. 아, 맛있어요. 역시 쉑쉑버어이 동네 왔으면 먹고 가줘야죠 몇개 없으니까요 또 치과에 가고 있네요 한강진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렇게 또 잔뜩 꾸며놨네요 하지만 이태원의 이 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남동도 망했어요 뭐여긴또뭐 이렇게 치과 위에 있는 네 중국집인데 뭐가 유명한가봐요. 네 굉장히 또 중국 음악 나와가지고 한번 짬뽕 먹어봤는데 뭐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. 네한잔 했죠 또. 집에만 있었더니 죽겠어. 집에만 있었더니 죽겠어. 네 집에 한3일째 집에만 있었습니다. 자숙의 기간이었어요. 집 앞에 굽네치킨이 현금결제로 이렇게 배달 안시키고 찾아 먹으면은 만원 해준다 그랬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맛있어 네 솔로 앨범 정리 중이에요 조만간에 좋은 음악으로 빨리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